제가 하이틴 드라마에서 남자 친구가 럭키 선수인 여자애 처아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너 지금 끝날 거다. 지금 딱 끝나고 여기야. 하이틴 봐봐. 봐 가고 있어. 럭키 선수. 남자 친구 등번호는 16이야. 왜 16? 몰라송6이고 <웃음> <웃음> 16가 나오거 많아서 언니가 봤던 맥 진짜 알수없는 언니가 어던맥이 언니가 봤던 이이